이모크로 시동을 해야 되나? 네. 아니 원래 이내컨더기를이는게해너들이 하는 일인데. 해양 쓰레기로 해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더럽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보통 해양 이런 데 보면 어떤 쓰레기가 가장 많나요? 스티로폼! 아... 그럼. 스티로폼, 플라스틱 소감 한 말씀. 힘이 들지만 환경을 위해서라면 제 한문 불살나서라도 꼭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열정! 열정! 열정! 네. 전복 전복? 5분장, 5분장. 5분장. 전복 5분장. 이것은 전복입니다 <웃음> 이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? 양식장 양식장, 양식장. 저희 바다에는 양식장이 없어요 <웃음> 자연산 자연산, 자연산. 먹고 버린 거 식독관, 식동대 네. 저기 있는 공천포 식당에서 버린 겁니다 전복을 보면 여기 약간 녹색기가 있죠. 네. 녹색기가 있는 건 전부 양식 자연산은 이 녹색기가 없고 전부 빨간색, 갈색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고르시려면 색깔 보면 돼요. 땡겨거전기줄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야? 아니야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평소 통 그거 같은데? 아, 이 다이버들 말이야. 다이버들, 다이버들 어? 300만 다이버들 보십시오. 300만 되나? <웃음> <이런 거 웃음>